안녕하세요 문명왕사 노랑점수함입니다 어,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8월 17일 새벽 3시 27분입니다 제가 왜이 새벽 이 시간에 날짜와 시간까지 밝혀가면서 영상 촬영하는지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8월 15일 광복절 어,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양재동에 있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라고 하는 곳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나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강의를 이제 끝내고 수강생들한테 분명히 제의를 듣게 얘했거든요 다음주는 광복절 공휴일이므로 강의가 없습니다. 라고 휴강공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선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 토요일날 부지런히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제가 집이 인천 검단이고요. 강의하는 곳은 양재역 사거리 있는 쪽이거든요. 그 무지하게 먼거리를 가서 어, 차를 이제 주차를 해놓고 강의하러 갔는데 문이 닫혀있던 걸 보고서야 아 오늘 공휴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선 되게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서 좀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을그그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데 어, 거기 정확하게 이제 위치까지 말씀드린 것었습니다만 어쨌든 양재역 사거리 있는 쪽에 높은 이제 고층 빌딩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주말이면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이러면 이제 그 주차비를 되게 저렴하게 종일 주차를 할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차가 전기차인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있고 해서 주말 강의를 하러 갈 때는 꼭 거기다 차를 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댄 시간이 주차장에 들어간 시간이 정확하게 12시 반이었습니다 12시 반에 차를 대놓고 나와서 서초에서일력기부센터에 가서 어? 오늘 강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기왕에 나온 김에 잠깐 딴 것도 좀볼게좀 있어서 보고 짧았 점은 시간은 그러고서는 그양재역겉쪽에 가면은 제가 가끔 이제 사먹는 그 에그토스트 판매하는 전문점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사들고 음료수한 병을 사들고 주차장에 갔어요 가서 지하 내려가서 뭐좀 하다가 차를 빼서 올라오는데 그 시간이 대략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2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차장을 딱 나왔는데, 이제 그 건물 뒤쪽에 약간의 차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트럭이 두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는 차가 어지간해서 안 쓰는 데인데, 여기 왜 이런 차들이 서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개 돌려보니까, 후문에 이렇게 이제 가림막의 편말이 방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뭐지? 그런데 그 순간에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오려고 왔던 차가 안 들어오고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 이제 들어간 입구 쪽을 봤더니 막아놨어요. 펜슬로다 막아놓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주차장 폐쇄 뭐 이런 식의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내가 그냥 가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양재 그쪽이야. 안쪽 골목길 쪽도 워낙에 차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디 길가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사실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담당자 누가 있으면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건물 밖에는 없고 방역을 한다고 펜세났나스가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차를 잠깐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빅대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이제 쭉 생각을 좀 했죠.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대로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그 부천 쪽으로 빠지는 길로 다 빠져서 이제 쭉 오다 보면 이제 수성도로 선거리인가? 거기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 집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쯤 가면은 길이점 이제 차들도 많이 줄어서 한산하기도 하고 한쪽에 차를 대놓고 쉴수 있게끔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가서 가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120으로 전화 걸었죠. 그 이제, 그, 제가 전화를 건 곳이, 이제, 지역상 인, 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 콜센터, 미출 콜센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이러저러 한는 일이 있다. 그런데 나한지표전만 가도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그게, 발생 지역이 서울이어서, 서울 다섯 골센터로 전화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다고 해서 이제 120 다섯 골센터로 전화를 걸었죠. 걸어서, 상황이 이러저러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게 시간이 너무 이제 짧잖아요. 제가 불과 뭐 한두 시간도 차이가 안 났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도 딱히 자료가 넘어온 게 없어서, 무언가 얘기를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어, 구청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해보시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제 거기서는 위치 얘기를 듣던 서초구청 만나는 적에 서초구 보건소 연결해줬는데, 서초구 보건소 담당자가 어느 건물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 강남구 보건소 소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또 이제 강남구 보건소로서화 걸었어요. 거기까지만도 거의 1 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대기하다가 끊기고, 대기하다가 끊기고. <웃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어쨌든 강남구 보건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도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으로서는 무엇도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모른다고 하시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경우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지금 이제 제가 전화를 거는 곳이 인천이니까,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아마도 일단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제 얘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건데,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에처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할 보건소에 일단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셔서 이제 관할 보건소에다 가 전화 걸었어요. 인천 서구 보건소에다가 근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전화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건소까지 갔습니다. 가서 차를 세워놓고 마스크 꼼꼼하게 끼고 보건소에 갔더니 이제 앞에 이제 원래는 이제 외부 주차장이었을 곳에 부스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로나 관련 부스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똑같은 일을 또 했어요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제쭉 설명을 했더니 어 역시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무언가 내려온 것도 없고 어떤 현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이게 어 조사를 부탁되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지는 검사를 해도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불과 한두시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뉴스에서 듣었던 것처럼 뭐 14일 격리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동안은 계속 음성으로 나오다가, 14일 격리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양성 판정 나온 경우도 있었던 걸 보면, 검사 결과를 더더구나 지금으로서는 하라자 실례할 수도 없고 하니, 일단 지금으로서는 집에 가서 자택대기를 하시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집에 가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상황상 크게 위험하진 않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가능하면 자가 격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알겠다라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이제 오면서 생활 해보니까, 어, 이게 막상 내일로 닥치고 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차 안에서 이제 머릿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집에다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얘기를 하고, 이러저러 하다. 그러니, 내가 주차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전화 걸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집에서 좀 상황 정리 좀 하시고 그 우선 나가 통화한 를 다음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빌라인데 4층짜리 빌라예요. 4층짜리 빌라인데 저희 집은 이제 복층 빌라거든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제 방은 이제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2층에 제 방이 있고 이제 따라해 방이 있는데 따라이는 또 알바러 가는 바람에 손을 들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화를 이제 주장해서 통화를 하니까 가져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1층 이제 우편함에다가 비닐 장갑을 뒀으니 그걸 끼고 최대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올라오고 현관문 앞에 순서 정제하고 물티슈를 뒀으니 거기다좀 닦을 거 닦고 그러고 내가 손댔던 부분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이제 닦고 그러고서 집에 들어와서 최대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 앞으로 음식물 같은 거는, 어, 내가 방에 있을 때, 이 쟁반에다가 올려놔 줄 테니, 내려가고 나면, 가져다 방에서 먹고, 그리고 저는, 어, 2층에 이제 간이, 싱크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설거지를 해서 그냥 이층 쌓아놔라. 그리고, 음, 일단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자가격리 중인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통화했던 몇 군데에서 전부 다정황상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능하면 자가격리 해주세요 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지 기분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격상 판콕을 되게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어이 자가격리가 아니어도 공휴일이나 이럴 때 방에서 꼼짝 안 하고 하루 일찍 있는 경우가 되게 흔했어서, 지금 방에서 이러고 있는 건 전혀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다만,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대화도 전화 마지막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것도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는 이제, 어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보다 컴퓨터에다가 이 자료를 보는 것들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컴퓨터 펜지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제 방에서 이제 뒤쪽에 테라스가 있어서 답답하면 거기서 바간 나갈 수 있고 해서 아까 점심때 라면도 맞제 점심때 라면도 밖에서 테라스에서 먹었는데 다른 분위기도 괜찮고 운치도 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걱정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다 되고 나니까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들어요첫 번째는 야 한번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반년 넘게 계속 뉴스를 보고, 그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들을 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익숙해졌구나. 그래서, 전혀 망설임 없이 행동 지침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 상황이 됐을 때, 어,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방송으로 뉴스로 뭐, 또는 뭐 유튜브 같은 그런 걸로 또는 신문이나 이런 컬럼이나 이런 것들로 SNS로 홍보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아직까지도 그날 거기에서 그렇게 건물에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보고 찾아봐도 정보가 나오는 게없다는게 사실 좀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별다른 일이 아니니 해제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오늘이죠. 어, 월 오늘까지는 이제 휴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내일, 화요일날 다산콜센터가 됐든, 뭐 강남보건소가 됐든 전화통화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런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내가 그러면 계속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것같고요뭐 어, 한가지 논리는은 그것도 있었어요 만일에 내가 뭐그 건물에서 어떤 밀접적쪽 자르다 불류한다문제 해서 이 검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알아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차장 드나드는 동안 이제 제차 번호가 찍혔기 때문에 그거로다가 차소유주 한테로 다가 연락이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뭐 사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설령 내가 어, 검사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동안 잘해온 거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와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인 재난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구촌 재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피해가 더 건가 금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이 정도 한 2, 3일, 4일 정도 이러고 있는 거는 좀 불편하고 살짝 답답하긴 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한 번쯤은 미리 예방주사 맞는 느낌으로다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구나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물론 제가 그냥 착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양재동까지 일부러 꾸역꾸역 가지 않았으면 <웃음>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자책감이 들긴 합니다만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화요일쯤 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드러나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좀 갑자기 막확 문자가 들어서 뭐 몇십 명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던 게 갑자기 막 지금 100명 대 200명 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진짜 위기는 위긴가 보구나. 그돈 꾹꾹 눌러서 관리하고 있던 게 임계점을 넘어서 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번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직업이 강사인데 강의가 이제 겨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게 좀 삐걱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암담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또 길을 찾을 것이니까 라는 분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그렇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찍은 영상 어제 올렸나 그랬을텐데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짤막하게 5분짜리 올렸는데 옛날에 입이 뭐 방정이라고 그러더니 영상 올린게 방정이었는지 올리자마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게 참 많이 안타깝고 합니다만 좀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라 기다려 봐야겠죠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게 참 정말 힘든 일이구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구나 참 많은 비극을 낳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3일째를, 2박 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방한서생하니까 낮밤도 좀 바뀌는 것 같고, 밤낮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졸리면 자고. 한두 시간 잠깐, 한 1, 2십분 잤다가도 깨서 또 학교에서도 하고, 그래도 졸리면 자고, <웃음> 그렇게, 네, 어쨌든, 내고 있네요. 뉴스 보니까, 광화문에서 지회가 되게 크게 열렸어서 거기에서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확장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 빨리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고 또그렇게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명한사 노랑잠전이었습니다.